안녕하세요 돈판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버화 투자연구소 조소성희입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오늘또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건데 이번 주 또 우리는 연휴 지나고 화요일이 첫날입니다만 네. 다른 주일보다는 다른 주보다는 하루가 적습니다만 아, 예. 미국 시장은 사실 어제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전에 열렸던 아시아 증시 지금 음. 홍콩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괜찮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음. 하락폭이 오늘 좀 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큰 틀에서 주식시장 또 경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고요 나중에 하디슈에서는 요즘 계속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경기 침체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등등에 맞물려서 네네, 주, 주가의 네네. 약세를 계속 이제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디슈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 0월 두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지난 주는 어땠나요? 아 지난 주에는 이제 일단은 2,900 음. 포인트 때를 예. 지켰죠. 2,900 예. 포인트를 깨고 음.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섰는데 근접을 했다가 결국은 2,956 음. 포인트를 이제 끝냈으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습니다만 음. 일단 2,900 포인트를 지켜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일조를 약간 넘게 팔았어요. 예. 근 과거에 우리나라 지시장이한그2 음. 2% 포인트 정도 빠질 때에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것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 주간이죠. 그렇죠. 네, 네. 주간. 예. 그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이 깐놈만 팻놈만 계속 했다. 음. 그러니까 주요 지, 주요 종목들을 많이 팔은 영향이 좀 컸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폭이 3,000포인트에 머물다가 2,900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개인이 신용을 많이 걸었던 음. 종목 위주로 반대매매가 꽤 나왔습니다. 예. 이런 두 가지 원인이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일조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낼 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음. 예. 힘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게 지난주를 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보면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네. 또 인플레이션 걱정이 기대보다 조금 빠르다 세다 네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 심지어 이제 그래서 스테크플레이션에 대한 네네. 걱정 또 최근 중국의 석탄 수요 뭐 이런 뭐 등등 여러가지 좀 복잡하게 맞물렸는데 네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스테크플레이션은 다 아시겠죠 이제 음. 경기는 침체가 하는 하는데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예. 오른다며 이런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어떤 음. 얘기를 했냐면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음. 슬로우플레이션이다. 슬로우플레이션이다.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은 극단이잖아요. 음. 물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슬로우플레이션은 어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하겠는데 경기가 좀 천천히 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말도 참잘 만들어내요. <웃음> 그래서 슬로우 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또 이제 벤쿠버 아메리카가 얘기를 했고 이것을 뒤집어 적용해 보면 천천히 적응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렇죠. 슬로우 플레이션. 슬로 플레이션.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JP 모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데 음. 어제 미국 예. 시장에 빠진 것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음. 인플레이션 심리 때문에 음. 초장에 플러스 로 나고 있다가 그 얘기 이후에 마이너스로 음. 돌아섰거든요 예. jp 보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국제 유가가 음. 배럴당 지금 80달러 대를 예. 돌파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150달러 대까지 가도 좋다 음. 이 얘기는 배가 앞으로 유가가 150달러 까지 가더라도 상관없다 음. 무엇이냐 금리 10년 예. 만기 채권 금리가 3% 이내만 유지된다면 음. 굿 그렇게 지금 어재피고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느껴야 되겠죠. 음. 하나는 뭐냐면 아 원자재가 생각보다 쎄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음. 음. 원자재 관련 업종 또는 종목을 한번 탐색을 필요가 있지 예. 않는가 하는 거고 이제 그 국제적인 투자 은행에서 3%에 따른 저기 금리 얘기를 했는데 음. 그때까지는 괜찮다 하는 얘기가 이게 제스처인지 진심인지는 음. 좀 파악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놓고 또 뒤로 음. 엄청나게 음. 팔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음. 비일비재 했으니까 아무튼 괜찮다 앞으로 그렇게 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권은 오를 것이다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투자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 다음에 지난주 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중국이 전력난이 심하, 예. 심하지 않았습니까? 호주와의 관계가 좀 있는데 중국이 리커창 총리와 경제 부분을 음. 이제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두 가지 발언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 신규 광산 개발을 적극 독려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 생산도 좀 줄이고, 석탄 발전 양도 줄이고, 뭐 이런 문제의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석탄, 그,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음. 어, 늘려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석탄 화력발전소. 예. 석탄 화력발전소에 감세 혜택을 주겠다. 음. 빨리 음. 더 석탄 많이 떼가지고, 전교 음. 생산해라. 음. 급했다 이거죠. 어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발 그 인플레이션, 이제 음. 중국의 생산물가가 비싸지겠죠. 예. 전력난이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해소국면에 진입하지 않나, 음. 어, 이런 음. 생각을 좀 어, 하고 있고요. 자, 요즘 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대한 걱정도 새롭게 또 조금 돼도 됩니다. 그죠? 네네. 음. 아, 이제 이번 주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뭐, 미국의 뭐, CPI 지수라든지, 음. 뭐, 이런저런 거, FM, FMC 의사로 음. 공개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음. 떨어지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하지시로 좀부각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예요. 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음. 중국의 중국발 수출량도 엄청나요. 예. 미국발 수출량도 엄청나요. 음. 그런데 이두개 나라가 붙어버렸어요. 음. 그러면은 <웃음>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네. 터지듯이 우리나라의 예. 음. 지시, 경제 및 지지성이 좀안 좋을 수도 음. 있고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 지지부진하고 예, 예. 안 좋았던 예. 경험. 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음. 경험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음. 아무래도 어, 투자 어, 심리에는 좀 나쁜 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지금 최근에 한 3, 4개월 음. 조정을 받으면서 12개월 선행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대략 10배까지 하락했다는 예.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니면 주가 조정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음.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음. 좀 높, 높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것보다는 조정시 음. 지난주에도 음. 저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어 2,950 포인이를하는이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기 음. 때문에 에, 낙폭이 과도한 이매수는는이는이어떤는이씀을는렸는이는이번 어, 음. 주도 이시 똑같은 전략이에요 예. 예 올라가는 날 쫓아가지는 말고 왜 그냥 확 올라가 붙일 음. 수 있는 여지도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지금 얘기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떨어진 날은 아 음. 내가 아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음. 이런 감이 온 날은 좀 어, 밀수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코스피, 선행, BR. 예, 10배 수준 이야기들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것이 뭐 이번주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디슈입니다. 네네. 어, 결과적으로는 많은 또 소음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음은 결과적으로는 경기다. 네. 그래서 내년 경기는 실적은 또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네. 올 하반기까지는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이 좋지 않다. 네. 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악재들하고 맞물리면서 시장을 네. 짓누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 경기 침체,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자, 이제 미국도 지난주에는 음. 어, 등락이 심했어요. 하루하루 예. 등락이 심했는데, 미국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가 음, 났어요. 예. 우리나라가 아까 2% 음. 좀 넘게 빠지긴 했는데, 미국의 3대 지수는 좋았다. 음. 어, 플러스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9월 달만 좀 본다면, 예. 9월 달만 본다면, 어,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음. 9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6%.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 5% 이상의 유의미한 조정 음. 없이 11개월을 지나왔다라는 예. 코멘트를 몇번 했거든요. 그런데 음. 예. 드디어 나스닥은 5%, 음. S&P 500은 6% 조정을 받았어요. 예. 이런 것을 친다면 과연 이 조정 이후에 올라갈 것인가, 음. 이 조정을 빌미로 해서 10월부터 계속 안 좋을 것인가에 판단을 먼저 음. 하셔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시중에 돈은 많다 음. 즉 떨어지기만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는 돈은 많다 사실은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또 해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계속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양의 자체 양 음. 자체를 줄인다는 얘기지 음. 예, 공급 저기 해소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 침체 음. 확률. 침체 확률은 이제 10%뿐이 안 돼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쁘지 않다는 경기가 음. 침체될 가능성은 없다. 예. 근데 어느 정도냐, 침체 확률 10%는 지금 2021년인데 음. 2010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에요. 예. 무슨 얘기죠?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말 하냐는 음. 걸 다시 또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것과 또 다르게 미국의 그 이제 그 경제 형제 음. 상황을 나타내는 건강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마이너스 62포인트에서 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한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23.8 포인트예요. 음. 현재 10월달 현재. 10월달 델타 변이 그렇죠. 이런 영향도 크죠 여러 가지가 많았었죠. 예. 그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예, 그 하락할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음. 5% 또는 6%가 하락을 했으니까. 또 이제 물류 수가. 대란 때문에 공장이 예. 준비는 가동 준비는 다 갖추고 있어도 또 멈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았죠. 예. 자 경기 침체 확률은 10%로 아주 지금 경기가 좋아질 음.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서프라이즈 지금 건강하냐 안하냐는 마이너스 62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음. 이마저도 지금 다시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또 경기가 좀 건강하지 음. 않다는 것 또한 예.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죠. 두개다최저죠 하나는 공 저기 좋아질 것이다. 하나는 나쁜 상황이 음.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겹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음. 음. 아무래도 음. 주식시장은 어, 다른 때보다 플락체이션은 심하겠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투자 전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음. 지금은 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구간에 와서 <웃음> 예. 어, 퉁퉁거리면서 시달리면서 음. 지금 가고는 있지만. 고속도로 공사 중. <웃음> <웃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음. 그랬어요. 즉, 퉁퉁거리면서 가지만 길은 있다. 예. 음. 즉, 요 구간만 벗어나면 음. 좋아질 거라고 미국의 어느 투자자 뭔가 얘기했다는 음. 것도 여기서 한번 지켜볼 얘기라는 기업들이 거죠. 기업들이 우리가 소위 자주 이야기하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요즘 이제 공급이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다든지 또 금리가 오르니까 이런 등등의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슬로플레이션적응 중이다. 네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예. 예예. 고속도로 공사 중 잠시 예예. 비포장도로. 뭐 이것하고또좀 <웃음> 예. 일맥상통한 맛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볼게뭐냐면 음. BDI 지수하고 미국 항공기, 한국 서비스는 BDI는. 벌크 운임 지수예요. 음, 벌크선 예, 있죠. 예, 뭐. 예, 운송. 예, 예. 예. 벌, 그 해상 운송의 음. 벌크선요. 컨테이너선도 있고 음. 벌크선도 있는데 예. 예, BDI 지수가 벌크선 운임 지수인데 이것하고 미국의 항공 서비스의 주가가 음. 3주 연속 동반 상승 했다는 건 뭐냐면은 경제 침체, 코로나로 인한 음. 경제 침체 국면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예. 여지를 지금 어 보여줬고요. 음. 어 마지막으로 국제유가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음. 어,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지금. 예, 예. 국제유가, 아까 80달러를 음.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건 이미 그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음. 즉, 이렇게 가던 중에, 에, 코로나로 주, 저기 경제가 이렇게 휘청했는데, 다시 삐쩍하고 내밀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이전에서, 회복되지 않은 것은 음. 뭐냐면은 금리만 회복 되지 않았어요. 예. 즉그 전에 2019년도에 금리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음. 대략 2%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직 음. 어, 1.3, 1.5 지난주 1.6가니까 뭐또 주시장이 좀 엉망이 음. 돼버리기도 했는데 아직 이거는 2%를 넘지를 않았어요.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 즉, 연준이 자산 증가율이, 음. 어, 자산 증가율이 정체가 되고, 그럼 그 얘기는 왜냐면은, 어, 돈을 풀지 않는 음. 구간을 보니까, 2009년도 이후에, 음. 어, 대략 12년, 13년 동안 일곱 개 년도가 있어요. 예. 그 일곱 개의 연도에, 즉, 뭔가 유동성이 정체 또는 축소된 음. 구간에서, 어, 봤어요. 음. 미국의 이제 그 S&P 500 지수 기준으로서, 어, 2 4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럼 요즘을 따지면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또, 그렇죠. 지금 저 그렇죠. 맞죠. 음. 그랬을 때, 여기서 24개 업종에 8개, 8개, 8개, 상위 8개 음. 업종, 중위 8개 업종, 하위 8개 업종을 그, 나눴어요. 음. 뭘로 음. 나눴냐? EPS 증가율, 예. 주당 순이 증가율로 음. 나눠봤더니 상위 8개 종목 중 상위 그 EPS 증가율이 높았던 상위 음. 8개 종목은 어 18% 평균 18%가 예. 올랐어요. 음. 그 다음에 중위 중간 8개 업종은 어 주가가 음. 10% 올랐어요. 근데 예. EPS가 이제 가장 낮게 증가한 업종은 음. 9%가 올랐어요. 음. 평균, 연평균, 예, 예. 어 18%, 10%, 9%인데, 여기에서 S&P 500 지수는 음. 몇 퍼센트 올랐느냐? 13% 올랐어요. 평균 이상 올랐네요, 그죠? 그렇죠. 평균 이상 올랐죠. 근데 예. 무슨 얘기죠? 18% 올랐는데, 중간에 S&P 음. 500 지수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 밑에 있다는 거죠. 예. 자, 돈은 이제, 그 저기, 옛날 같지 않아요. 음. 그러면은, 어, 투자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릴 거라는 거죠. 예. 어디에 쏠려요? EPS 증가율이 음. 높은 업종. 음. 즉, 어, 기업 실적이 좋은 업종. 음. 뭔가 델 놈으로 쫓아 붙는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 높은 거딱 음. 하나예요. 음. EPS 증가율 상위 업종을 예. 지금 하는데, 한국 얘기를 이제 해보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볼, 보여야 될 부분이 음.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음. 차가 미국에 우리나라 그 장단기 금리 차는 지표물이 아니니까 음, 음. 미국의 10년 만기 금리하고 2년 만기 금리 차가 얼마인지를 음. 본다면 이게 음. 선행지표가 되니까 예, 예. 그걸 보는데 현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에, 어, 스테크플레이션은 없다. 음. 어,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예. 얘기했듯이 슬로우 플레이션은 네. 말이 좀 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조금 겁먹지 음. 말고 음. 좀 과감한 플레이를 좀 음. 해도 되지 않을까? 단 네. 이게 갑자기 주식 시장이 확 우리나라가 뭐어 음. 저기 3,500, 3,600 갈건는 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볼때 저가 매수 음. 공격적으로 하시되 음. 에, 올라갈 때아좀 오늘은 좀 어, 위로 변동성이 음. 커졌다고 음. 지켜보고 떨어질 때좀 과감할 필요가 있지 음.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예. 자, 오늘 10월 둘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특히 경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시장의 가장 몸통은 경제이니까 그죠? 네, 네. 어 우리가 정리한 건 물론 주식이 계속 빠지면 불안하죠. 여러 아.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다 불안한데 네. 어 이때 정신을 우리가 잘 차리고 오늘 우리가 하드쇼에서도 경제 경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네. 핵심은 경기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구독자분들도 경제가 기업 실적이 어떻다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통해서 계속 입수하고 있을 건데 네네. 한결같이 올해 말까지는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네. 네네. 내년에는 더 좋네. 네네. 자,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요즘 특히 이제 한국은 원달러 환율 아무래도 강달러면 조금 외국인 투자자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금을 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테이프링 인플레이션도 조금 급하고 어, 공급이 조금 공급망이 불편해지면서 또 유가 상승에 그것도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경제 재개에, 재개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또 예상 못했던 부작용, 불편함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노이즈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그런 구간에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힘들 때는 더 불안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중심, 경제, 경기 핵심 중심을 잘 생각하시고 붙들고 조금 지금은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 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간 주식시장 전망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